최근에 세월호 참사 관련된 검찰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 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국정원이 세월호 가족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. 이건 인정된다. 근데 기소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.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이런 데 해당이 됩니까? 해당되지 않습니다. 김무사가 민간인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 김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에 정보를 수집했다고 인정 했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것까지도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잉하다고 해서 안 했다 황교안, 우병우 등등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했다 전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세월호 참사 관련된 검찰특별수사단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 뭐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. 국정원이 세월호 가족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. 이건 인정된다. 근데 기소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. 그랬습니다.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국가정보원법의 경우에 국내 정보 수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네. 대정부를 전복행위라든지 방첩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이런 데 해당이 됩니까?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권한 없는 의무에 없는 행위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 자, 김무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사가 민간인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 그런데 김무사가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것까지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잉하다고 해서 안 했다 황교안, 우병우 등등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했다 전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정말 수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면 다른 수단까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, 우리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어, 제가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볼수 있으면 기록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